유하 게임하는 직장인 깸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자를 좋아했습니다. 사자는 고양이과의 포유류로서 사냥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살며시 다가가 먹이를 효과적으로 포획합니다. 사자는 대부분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는데 일부 다처제 생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경쟁전에서 사자 옷을 입고 암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스스로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부서스는 구탄총이기 때문에 구탄을 챙기고 초반에 부서스도 먹었습니다. 부서스는 소음기와 배율이 달린 DMR로써 50m 밖에선 총소리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밍을 마치고 자기장을 봤는데 자기장이 프리즌 쪽으로 걸렸어요. 프리즌은 섬이기 때문에 프리즌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적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자기장이 더 안쪽으로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라이언킹을 보셨나요? 사자는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간 저는 엎드려서 포복을 했고,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헬로. 자, 기장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네명이 남은 상황에서 얌전히 싸움 구경을하려고 했는데 적 중에 한명이 관제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와 정말 소리가 안들리네요 남은 적은 오른쪽에 한명 왼쪽에 한명 왼쪽부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았어요 마한명 먼저 수류탄을 던지고 한개더 음? 응? 1등을 당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